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술바.. 아 잠깐만.. 정신없어 얘네 <웃음> 날라다니는 거봐 아우, 태빈님 저희 신경 쓰지 말고 오프닝 하세요 네형 신경 네. 쓰지 마자 가능하시...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하지만 여러분 존다고 아니 다른 영상을 보면 안 되니까 존댔고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카. 오늘은 숨바꼭질을 <웃음> 어, <빈보>. 할 테니까요 <웃음> 아... <웃음> 잠시만. 근데 나뭐 하나만 얘기할게. 이 영상 새로 오실 편집자분한테가. 아 그렇구나. 야이 자식들아! 원래 제일 처음이 힘들어야지. 그 다음에 더 힘든 걸 받아도 그래. 난할수 있어라는. 생... MZ는 서포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 요즘 MZ 세대 여리여리에 보호해줘야 된다고. 대빈미용 온도니. 나 끼겼어요. 어, 나... 일단.. 어..매 왜 이렇게 크냐 근데? 라미야! 너 그거 끼고 숨을 자신 있나? 마! 내 또! 애가 한다는데! 안벗겨라미님 <웃음> 술래를 하면 되는거지 어? 아. 어 <웃음> 어? 둘이 술래 그렇게... 어 근데 홀 났다 <웃음> 가롤롤너뭐 <가래니까. 웃음> 하는 거야 지금 <웃음> 뭐. 그냥 롤롤롤롤롤롤롤어롤롤롤 <웃음> 어, 무서워 롤들아 탱크 다롤버리게 <웃음> <웃음> 오무지 놀이 말이박이 말타기 말놀이 아, 어, 마박이 <웃음> 맞박이 아니야? <웃음> 말타기 말놀이 나왔어요. <웃음> 왜 마박이 마박이야? 그게 개그 콘서트에서 마박이 콘에서 하던 다음번에 만날 때니 마박 네 때릴 거니까. <웃음>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날까? 짧아. <웃음> 놀다 보면 하루가 너무나 짧다. 하루가 잘 가는 건 월급 <웃음> 유팡할 <웃음> 때 말고는 아무 때도 없다. <웃음> 맞는 게 하나가 없어 그냥. 여기 아어아 어, 어? 아, 여기 좀... 케빈님 등대 등대가 어디 있어 요초에야 연기야 등대 맵한 가운데 형 들어간대 <웃음> 어 이상하다 진짜로 생각하고 있나 형이야 시인 저기 있다 이거 어? 위에 비행기 위에 시인 있거든 나 올라가라고 거기로 너네 둘다 대가리 커서 안될걸 <웃음> <웃음> <대가리 크다. 웃음> <웃음> 저 어깨 웃음이 더 빡침 그러니까 잘해봐 아 나보고 이거를 올려달라고 응. 우이익 대갈 꺼가지고 안되네 이거 진짜로 나 봤어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대갈이 박아가지고 못잡았거든 <웃음> 이제 우리 여 멤버 두명을 <웃음> 대갈 쓰라고 부르는 거 어때? 좋은데? 얍 <웃음> 난다 <웃음> 잡았다, 잡았다. 대갈즈가 난다 어 근데 아예 올라가질 못하겠는데 저 머리크기는? 시애나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럼 가보겠습니다 yeah, yeah, yeah, yeah, yeah. 어 yeah, 같이 yeah, 떨어졌어 같이 떨어졌어 야,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 이대로 한 10분 뛰어볼까? <웃음> 오시엔 뒤에 혹시 잡히겠다 오, 와. 아직도 못 잡았어 시엔이를 없어졌어요 저걸 또이악물고안 잡혀주네 <웃음> 아무펜아네 머리턱이 나와있어 나만 조회 잡네 아한편 이미 잡혔네 <웃음> 나 진짜 잘 숨었는데 그래 아까 게임 터졌다며 그러죠 쿨하다고 한 거지. 네네, 쿨하다, 쿨하다. 어, 쿨하지, 쿨하게 한다. 약간. 그럼 한편이는 구라를 안쳐. 맞아, 거짓말을 모르는 사나이야. 어, 한편아, 연비 네. 예뻐? <웃음> 맞네, 사실만 말하네. 맞네, 맞네, 맞네. 아. 힌트 노란색 좀 관련 있어 나랑 지금 탱크 엄청나게 얘기하던데 노란색 탱크 있는지 한번 봐. 봐 아니야 그거내 기준 황토색이야. 아별또 세세하게 따져아 연비랑 똑같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음... 색깔에 관한 거는 연비가 남친 고르듯이. 와 근데 그럼 그런 적이 네. 없는 거 아니야? <웃음> 아 아니, 여기 주변에 있다는 건가 보인다는 건가? 근데 여기. 세세하다 뒤져야 돼. <웃음> 오버워치 할 사람? 롤체할 네. 사람? 롤치 할 사람? 제가, 제가. 아 롤치 또 제가 고수죠 아 오버워치 제가 또 고수죠 한, 한 팬님 안 찾고 뭐해요? 오버워치 하려고요아한 <웃음> 팬님 한 팬님 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아나또 오버워치에 나오데 기술 한번 맞아보고 싶어 하피구눈피스트 <웃음> <둠피궁. 웃음> <웃음> 라미님 날수 있어요? 뭐 못하진 않을 것 같은데 <웃음> 니 몰랐나? 라미 <라멘> 날아댕긴다 <웃음> 어 나도 벗겨졌다 머리 너 모여, 대머리 그러나? 됐어? 알람이 <웃음> 내 머리 벗겨졌어 바론 m 자? 저 머리수 많거든요? 그렇다고 음, 대머리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웃음>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연비가 날 잡으니까 갑자기 끝났어 그러면은 똑같이 하면... 4시 술래 똑같이 하고 나머지 다시 숨는 시간 주시죠 그래 그래 그러면 나도 이거 머리 낄래 그럼 겁나 불편할텐데 나..나도? 나고 불편해서 싫은데 다리에 끼우자 그래 다리에 끼우자어 라미 다리부터 집어넣어서 어? <웃음> 아잠아잠깐 아, 아, 이거 아니야 야야 아, 야, 기생수다 기생수 야, 그러면은 이거를 한 팬이한테 떡껴 <웃음> 미키맨? 미키마우스맨? <웃음> 미조랄 음, 아비스 어? 다솜 어때 미조랄 오호 오, 가자 오죠. 케빈님 어. 어디 있어요 나 투석기 쟤 누구야 몰라 잡아왔어 누구, 누구세요 누구야 진짜 사람이 있는데 이거 뭐야 한 팬님 여기 한 팬님 여친 어디야 여기 여기 한 팬님 여친 오? 어 진짜 예쁜데 저한 팬님 이상형이 단발 어오 오. 깜짝이야 이상형이 단발 하는 줄 알고 카페 <웃음> <웃음> <커피> 갔다 올게요. <웃음> 그렇게 어? 멱살을 잡고? 너 <웃음> 놀란데 야 누가 그렇게 멱살을 잡고 땅에 질질 끌고 가니? 어 한패이.. 어 한패이 놀란? 어 한패이 놀란? 어한패니 어, 놀란? 아니, 아니, 태워주려고. 어 한패이 놀란? 아니, 태워주려고. 아, 태워주려고. 태워주려고. 아 태워주려고. 태워주려고 아 태워주려고 말 태워주려고, 아, 아, 아, 태워주려고. 데이트 코스 제주도입니다 아, 제주도야? 네낫다쓴면 가자 <웃음> 근데 설마 막 제가 맵 바깥쪽으로 갈 때까지 막 그렇게 가버린 거 아니지? 너네 그렇게 갈 때까지 간놈 아니지? 에이 설마 그러겠습니까? 아, 그런 건 아닐 거야 만약에 산 탔으면 대머리 근데 이미 탄걸어떻게좀 대머리 <웃음> 아네 그쪽 산은 아니야 지금 누가 산 타고 있는데 나 여기 부급병동 앞에 있는 산 탔어 이 산이야? 이 산? 이산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아까 형 숨었던 곳 왼쪽에 근데 거기 너무 높은 거 같아서 나 내려와줬어 그러면 잡혀줘 내려온 김에 그거는 <웃음> 힘들어 한편에 저기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여기 열어보죠 밥안해 없어 없어 없어 아 없어? 어? 형 여기 뚫리거든? 산 안에 쓰레기통이 하나 더 있는데? 산은 아니야 산 쪽에서 많이 좀 여기 떨어져 왔어 없어 없어 한 형사 일 제대로 안 해? 한서가 이 쓰레기통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라미 공동묘지 잠깐만 공동묘지 아 공동묘지 저기 교회 있는 쪽 아니었나? 언제 도망갔지? 최캐빈 공동묘지 앞에 못 찾는 중한 팬이 쓰레기통에서 <웃음> <웃음> K형사 내 슈퍼카에 타시게 저런 쓰레기차를 타고 수사를 하려고 해 <웃음> 근데 연비님은 안 찾는 건가요? 어 연비는 계속 점프대에서 저러고 있더라 점프대에서 점프 저러고 거야. 있다? 근데 케빈님 연비 문화는 어디서든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점프대에서 제자리 점프만 하고 있어요 아니 연비는 위에서. 드론 수사하고 있는 거 드론 수사 어 위에서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실적은 있으십니까? 어? 나 누구 본것 같다 잠깐만 내가 이거 확인해보고 올게 아나 머리 이거 떼주면 안 되냐? 이거 아, 못 가겠는데? 저 머리가 진짜 불편해 이거? 어? 소론이다! 잡았다! 잡았 <웃음> 어비소라비소라비소라비소라고거 그러니까. 쓰레기통 좀 끌고 와봐 요 앞에 요성 보여 요거? 요 교회 같은 거이 어. 저기 달려있는 저 옆에 그 성처럼 생긴 옥상에 뭐 움직이는 걸 내가 공중에서 봤거든 분명히? 어 가봐 가봐 가봐 비 비티 형사 잘한다! 그렇지! 한 바퀴 돌아서 어어! 이거 모자란가요? 모질인가요? 아미안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미안해 아 내가 모질이야 내가 모질이야 내가 모질 <웃음> 아 이거 근데 옆에 이거 지붕 올라가서 가면 되는 거? 뚫려 뚫려 뚫려 뚫려 내 이거 잡고 있을게 올라가 그렇지 어한 번에 그렇지 한 번에 빠한 번에 빠한 번에 빠어그 다음에 저기 저기 보이지 저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어그그그그그그상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잘 봐봐 나 분명히 뭐본것 같아 없잖아 이씨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케빈님 <웃음> 스탑 응? <웃음> 아 뭐야 너왜 사실은 어. 저성 위에 내가 있었거든요 하이씨 둘이 올라오는 거 보고 뒤로 피해서 여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아이씨 아, 그니까 러 봤다니까 분명히 택시 그, 어디까지 어, 가요? 탱크까지 가겠습니다. <웃음> 둘은 데이트하네. 좋아, 데이트. <웃음> 야, 오, 음, 달달해 보여. 아니야. 근데 연빈님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저분 아까 다른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었는데요? 저기요, 자꾸 그렇게 옆으실 거예요? 그래놓고 속으로 연... 질투한다? 사람이 발목을 잡는구만. 이 여자야, 잡는구만. 이 여자랑 데이트하고 있었어, 삼팬님이 너가 제일 나빠. <웃음> <웃음> 투디만 남았나? 보니까 내 앞으로 사람들이 막 지나간 날못 보네 아 진짜로? 투디 앞으로 우리가 지나갔다라? 뭐 근데 바로 앞은 아니긴 해요? 좀 멀긴 합니다 아 근데 저희가 숨바꼭질 1등에 대한 보상이 그동안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방송 전에 투디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어, 하나 뭐 보내줄게요 이따가 아니 그런 거였으면 나안 나왔지! 아니 아까 그럼 나저 산으로 올라갔지 아유 안 찾아 어? 갑자기 파업을 한다고? 저는 파업까지는 안,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 <웃음> 저는 열심히 봐봐야.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 미솔렌 찬... 그런다고 뭐가 떨어질 거 같아? 그러면은 찾는 사람이랑 2D 어 열심히 찾겠습니다 다들 저는 언제 찾아주세요 근데 아 근데 진짜 힌트 제대로 된거 하나 줘봐요 그러면 저는 산 앞에 있어요 어? 산 뒤로 가진 있어요? 않았고요 앞에 있어요 이거 2D 스킨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호색입니다 보호색 확인장에 붙어있는 저 빨간색들 다 2D처럼 보입니다 어, 진짜 어디지 근데? 나는 안 보이는데 산 앞이라 그래도? 맞아요, 맞아요. 시앤 찾았어? 패러디 아 이걸 또 시앤이가 찾네 하지만 난 그냥 잡혀준다고 안했어? 아 그러네 <웃음> 잡는 사람이었네 잡는 사람 <웃음> 어디야? 저기 기프티콘 뛴다 <웃음> <웃음> 기프티콘 <웃음> 성쪽성쪽후후후후 <웃음> <웃음> <웃음> 안 잡힘! 안 잡힘! 안 잡힘! 내 기프티콘은 내가 지킨다! 분이야 발예요 분이야? 분이야? 아무 잡아라? 분이야? 제발! 분이야? 분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기프티콘 기프트같이 생겼네 근데 저봐 이 머리끈이랑 저 선인장 달려있는 저거랑 너무 똑같아 그래 저 은근히 멀리서 보면 헷갈린다니까 머리서 보면 다 2D 같아 보인다니까 근데 이거, 이거 2D 스킨 팬들이 만들어준 적이 있다고 맞아 음. 만들어준 데안 쓰잖아 라미야 근데 네가 만들었어? 왜네가 삐져? <웃음> 너다안 삐졌어 <웃음> <웃음> <웃음> 말투 왜 그럼? 저또술 마신 톤이다 <웃음> 라미야 너 요즘 목소리에서 술 톤이 느껴져? 까? 아니 뭘까씨 까기는 <웃음>